안녕하십니까 건설업 전문 노무관리 사무장 전성훈입니다 오늘은 자제 납품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q&a 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을 통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안녕하세요 자제 납품으로 계약하는 경우에도 게시 신고 또는 관리 번호를 받아 근로자 4대 보험 신고를 해줘야 하나요 그리고 자재납품계약 현장에서 일용직이 월 8일 이상 근로하면 건강연금 가입도 마찬가지로 해줘야 하나요? 라고 질문을 보내주셨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재납품계약을 했다고 하더라도 실제로 설치공사가 있고 일용근로자 인건비도 발생을 한다면 해당 현장이 원도급 지위에 있다면 개시신고를 하도급 지위에 있다면 관리 번호를 받아 현장 일용근로자 사대보험 신고를 해줘야 합니다. 또한 건강연금 신고도 다른 공사 현장과 동일하게 가입 대상이 된다면 다시 말해 한달 이상 근로하면서 월근로 8일 이상 근로인 경우에는 가입을 해줘야 합니다. 참고로 자재 납품 계약이라 할지라도 실질적인 공사라면 보험료 신고 시에 고용산재보험료를 정산하여 확정보험료 및 계산보험료도 납부해야 된다는 점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자재납품으로 계약하는 경우에 관한 Q&A를 살펴보았습니다. 추가 궁금하신 사항은 건설 로무 카페를 통해서 질문을 보내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